끝나버렸어 끝나버렸어 끝나버렸어 안녕하세요 유진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재수가 좋은 날이에요 왜냐면 나이키 콘도원 신발에 당첨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홍대에 있는 라이즈호텔, 웍사울 팝업스토어에 갔어요. 입구에 이렇게 나이키랑 콜라보레이션한 마크가 있어가지고, 사진도 하나 박아줬죠? 네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웃음> 늘옷 사러 가던 매장이었기 때문에 <웃음> 뭐 이렇게 색다른 건 없었지만 이렇게 칸칸이 콘도원을 이렇게 전시를 해가지고 조금은 색다르게 느껴지게 만들어 놨지만 똑같았습니다. 네, 제 신발 사이즈를 물어보더니 이렇게 제 신발 사이즈에 맞는 콘도원을 줘가지고 이렇게 신어봤어요. 보니까 착용감은 대충 포스랑 비슷했습니다. 잠깐 신어보고 말더라고요. 네. 이렇게 또 이렇게 전체 착용샷도 한번 찍어주고 피스 마이너스 원이 부스에 들어가가지고 뭐 아무튼 촬영을 시켰는데 제가 <웃음> 배경이랑 같은 색깔 옷을 입고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빠져버렸네요 색깔이 에이씨 비스였습니다. 알았으면은 저렇게 안 입고 갔지. 지금 이 구도로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팝업 스토어에 있는 직원한테 제 착용 샷좀 찍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신발이 잘리게 찍으셨네요. <웃음> 아휴, 진짜. 아무튼 사진은 뭐 이렇게 몇장못 건질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포토존에서 이렇게 콘도원을 신고 멋지게 한장 박아줬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콘도로 도배한 인테리어가 있어요. 네 보시면 아네 리정씨도 나오고 네저 수우파 팬이에요 리정씨 춤 너무 잘춰 아무튼 뭐 이런 이런 식으로 네 팝스토어가 꾸며져 있었습니다 콘도가 이렇게 보면 예뻐요 네. 근데 이게 내 돈으로 주고 사가지고 이렇게 신고 다니면 좀 포스같이 누래질 것 같아가지고 좀 두렵긴 한데 뭐 이쁘게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드래곤이 이제 지인들만 주는 그 리미티드 예, 그 디자인이 훨씬 이뻤어요 예, 그걸 갖고 싶은데 아쉽네요 저는 지디랑 친분이 없으니까요 아무튼 이게 팝업스토어 구석구석 이렇게 찍어주고 네, 이렇게 메달도 선물로 주더라고요 굿즈를 네. 아, 이게 굉장히 괜찮았어요. 묵직하고 퀄리티도 좋고. 아, 이거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예. 약간 그 피규어 매니아인 저로서는 이런 그 메달 같은 굿즈. 예,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고마워요, 나이키. 고마워요, GD. 아무튼 뭐 이렇게 보니까 이게 뒤에 QR코드가 있는데 QR코드를 이제 9시, 9시부터 시 네. 다음날 11시까지 QR코드. 찍으면은 이제 콘도 1을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웃음> 링크가 나오더라고요. 예스. 바로 구매했죠. 사이즈. 네. 65 바이 홀 h 리 t 오 잠깐만 생일 쿠폰도 되세요? 생일 쿠폰 써진 것 같은데? 생일 쿠폰도 써줬어 고마워요 나이키 고마워요 G-DRAGONS 나이키가 저한테 한번도 들어오러 안 줬는데 드디어 하나 줬네요 나이키 주식 더 사야겠어요 <웃음> 아무튼 여러분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도 당첨되세요 안녕